너지금도 깜짝 놀라지 마 뭔데 오빠? 저는 전설의... 시절에 포켓몬이다! 우야! 오빠! 안녕하세요. 코봉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모드를 해볼 거예요. 제가 못 하더라도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사실 오늘 처음이거든요. <웃음>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오늘 나는 제일 센 파이리로 할 거야. 파이리 가자! 고! 난 레벨이 낮으니까 아, 작은 애부터 잡아야겠어 어? 너가 만만해 보이는건 요리와! 하, 간다! 불꽃 세레 마지막으로 하이킥이 하하하 오케이! 이겼다 레벨 5. 어 잠깐만 너러 와봐봐 어얘 뭐야? 아, 되게 따끔하게 생겼는데? 아가 가자 지그재그! 아 지그재구리 이름 되게 웃긴다 가자 지그재구리! 공격! 불꽃 세레 키키 킥이불레 <웃음> 아주 쉽구만. 아, 신단다. 포켓몬 다 담벼라! 오 어? 잠깐만. 우와. 야, 얘 메가 지나다려는데 오! 너를꼭 싸워주겠어, 커봉이가 담벼라! 같이야! 불꽃쉐리 어, 어, 아파. 아싸, 아프지? 헤헤, <웃음> 뜨거울 것이다. 불꽃쉐리저여 가방에서 나와라! 몬스터볼! 가자! 쇼! 잡았다! 우와! 잡았다! 우와! 와, 기분 되게 좋다. 재밌는데, 이거? 오. 어? 어? 야, 너 누구야? 야, 어떤 포켓몬이냐? 어이, 어리부기! 레벨 18! 어, 한번 붙어봐도 되겠는데. 너는? 오다 필요한 만 쌓아주겠다. 가자가자 동굴 치기 하, 아주 효과가 굉장했어. 동굴 치즈. 아주 대단해. 이번엔 모스터볼로 잡겠다. 가자어어니부기도 잡았다. 자, 어니부기도 잡았으니 일단은 레벨이 제일 만만한 아빠랑 붙어봐야겠구나. 본격적인 대결이다! 아빠 나오세요! 거북이나 한번 붙어요! 빨리 나오세요 아빠! 어, 호호호호, 어, 호호호호. 갑니다! 아빠는 빨리 이 너로 정했다! 가자! 오! 아빠도 쎄보여 잠만보 갑니다! 용의 숨결! 어. 어, 호호호, 어, 안 되겠다! 그래! 어리북이 너가 혼내줘 우리 아빠! 간다 울기! 음... 갑니다! 물에 파져물파져 어, 물... 아, 아빠 아너 아프잖아! 아이, 울기! 물어버려! 물어버릴 거야 아빠! 다시 한번 물고! 마지막입니다 아빠! 물에 파도야돈 넌... 물어버릴 거야! 물어버릴 거야! 물어버려! <웃음> 이게버렸다 <웃음> <웃음> 아이, 아빠 울지 마세요. 네? 어, 그 뭐예요? 아이, 쳐주시는 거에 슈퍼볼? 우와, 슈퍼볼에 3 0 0까지 감사합니다. 오, 어, 어, 우와, 저 뭐야, 저용 저거. 우와, 너 뭐야, 우와. 잠깐, 가까이 보자. 어, 레벨이 23이야? 싸워볼만 하겠는데? 가자! 비가죠. 일렉트리 볼! 어, <웃음> 어 죄송합니다. 아 이게 한 번에 가면 안 되는데.. 이상해 씨.. 나오세요! 이상해 씨가 나간다. 더구새끼 어떠냐? 하하하하 <웃음> 아싸! 게르도스! 좋았어. 너는 탐난다. 슈퍼볼로 잡아버리겠다! 가라 슈퍼볼! 아싸! 잡았다! 됐다! 우와! 안돼안 되겠다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다찬것 같으니까 집으로 출발 엄마 기다려요 고봉이 갑니다 엄마 엄마 레벨업 된 고봉이가 왔어요 엄마 나랑 대결해요 나오세요 어허허허. 과연 네가 내 상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붙어보자 간도 엄마 갑니다 하이리 너부터 가는 거야 가자 나는 다섯 마리나 있다고 야 이제 너 생긴 거 엄마 닮을다 <웃음> 내가 엄마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어쨌든, 간다, 불꽃찌리! 하지만 엄마도 이렇게? 어, 야, 그래 안 되겠다. 힘을 내자! 불꽃찌리! 불꽃찌리! 불꽃찌리! <웃음> 하지만 두 번째는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냄새 꼭 가서 불꽃찌리! <웃음> 오, 너이 고마워, 고마워. 너 피가 없다, 피가 없어. 아이.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고마워, 어떻게. 어리구기! 가자! 불기! 오레파떡! 물어버려어버려 어. 고마워 고마워! 미안하다 미안해요! 어. 이번에는 야라도스! 뜨거운 맛을 보여줘! 어머뭐 아름답다. 오늘 저녁은 생선 구워 먹자고 모어잘하 야라도스지 그런 말은 하세요? 가다 회오리! 지오로기! 옥톱박치기 아싸 봐! 냄새고 똥박치기! <웃음> <웃음> 오. 디가 어디가 어디가 졌어 졌어 졌어 와! 캐라도스 새로운 스킬이또 생겼어! 자 째려보기랑 바꿔야겠다 째려보기 바꿔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너에게 선물 줄게 받아랑 어? 이거 뭐예요 엄마? 어? 와 하이퍼볼! 고급 상처약까지 엄마! 감사합니다 고봉아고봉아잘 들어라 호수리가 어? 상당히 센 하이레벨 포켓몬 있어. 너 레벨 더 업시키고 와야 될 거야. 알았지? 네, 엄마. 좀더 열심히 레벨 업시켜 올게요. 엄마, 감사합니다. 어이, 테일러. 널 잡아버릴까? 아니야. 야, 어디로 가지? 코봉봉봉봉봉. 오? 어디서 나는 소리지? 코봉랑랑랑랑 뒤를 바라랄랄랄랄 예? 뒤뒤 아니, 아니, 네. 오른쪽을 바라오오쪽쪽이니 어? 아니, 아니, 아니, 터니 아니, 아 어? 아라 어? 뭐야 뭐야? 뭐야 저 아니, 아니, 어떻게 떡이신 거예요? 누구세요? 나는.. 나는, 나는 전설의, 전설의 포켓몬 포켓.. 포켓, 포켓 요정, 요정 명아이 네, 죄송한데요 아줌마 내거좀 빼주세요 아 그러냐 아아셋셋아셋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괜찮니 네아 이제 좀 낫네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네가 열심히 포켓몬도 잡으러 다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려고 한다 자 이거 받으렴 어 그거 뭔데요 우와 우와 이게 뭐야 마스터 뻔이잖아 우와 레벨 진짜 높은 거 잡아야지 감사합니다. 고봉아? Hey, 고봉아? 어? 네? 올라 와봐봐. 아 네? 너 은근히 저기 그피박스 잘하더라. 그거 한 번만 해줘. 응. 어야너나 나 마스터 볼도 줬는데 그냥 그거 하나 해줄 수 있잖아. 어? 알겠습니다. 음. <뿌리> 어 어우 어우 어,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아 예. 어우 수아 수아. 네수요 모전이 좀 약간 경망스럽기도 하고. 어. 어쨌든! 지금부터 이 마스터 폴로 잡아보겠다 어디, 어디, 지 나, 와, 라나좀 찾아봐. <웃음> 이이소리는 그란도, 어디냐? 오, 그란도, 그란도, 우와! 그란도, 네가 감히 날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란 나맞 박수 꼴인데. 볼래? 왜? 한번해 버려. 이게 뭐래 진짜? 야, 불러 봐. 봐 봐. 됐잖아. 와! 드디어 그랜더를 잡았다. 드디어 내 거다. 그랜더는. 자, 이 정도면 우리 코순이 내가 바로 이길 수 있겠어. 집으로 가자. 코순아 간다 이 오빠가. 레벨업 좀 해왔슈? 코순아 음, 나 사실 그란돌 있는 코벙이야 너를 가구해야 됐 거야 덕뼈! 가구해라! 칸선이 가만두지 않겠다 불꽃시리! 뭐야? <웃음> 오빠 뭐야? 합방에 갔는데? 어.. 진짜 안 되겠다 음. 어니부기 출동! 물기 <웃음> 어.. 이게 뭐.. 뭐야 이게? 오빠, 상대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상해, 풀! 너만 믿는다! 왜? 내 아이템인데 내가 할수 있는 거지 왜? 어? 아! 야싸 지내야겠다! 하하! <웃음> 괴물어 보수기 정박치기! 정박치기! 어? 아 <웃음> 뭐야 오빠! 포켓몰이 다 죽었네! 너 내가 진짜 이거나안꺼내려 그랬는데 너지금부 깜짝 놀라지 마! 뭐야 오빠? 좋은 시설에... 못 나오라 그래. 우와! 야 너랑 똑같이 생겼다. 아 진짜 오빠 그런 거 있어. 그랑볼루 가자. 안도나 가자. 땅가르기. 우와! 아 어떻게 속상해졌어? 아 오빠 뭐야? 야 코스나 코스나 그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야 코스나. 어쨌든 나 이겼다. 고모 이가 이겼다. 고모 이가 이겼다.